샤오미에서 점프 스타트가 신형으로 나왔습니다. 용량이 조금 증가됐고요. 그런데 이 점프 스타터의 단점 발견했는데 집게 홀더 부분이 굉장히 집게를 잘 고정을 못해요.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집게 자체가 좀 날카롭고 샤프해야 되는데 너무 뭉툭하단 말이죠.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배터리가 노출이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게 특성상 잘 잡아내지 못하고 있죠. 불합격. 저도 불합격. 자동차의 경우는 단자가 오토바이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지금 저는 오토바이 경우에 대해서만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라 얘기하는 거고요.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홀더 집게를 교체하기로 생각했습니다. 가격은 개당 600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를 구입해야 겠죠 1200원 구멍이 뭐 2개지요 자 그러면은 이 뭉툭한 집게를 어떻게 교체를 하느냐 자세히 살펴보니 뒤에서 위아래 양쪽 다 선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만 연결되면 은 안되나 음, 그건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생기는 대로 그대로 원형을 유지하면서 교체한 집게에도 양쪽 다 전선이 연결되는 방향으로 개조하겠습니다 단자 연결이 상당히 꼼꼼하고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풀어서 쓰지는 못하고 저는 그냥 과감하게 잘라 버렸습니다 잘라버린 대신에 그만큼 길이는 손실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집게 홀더보다 크기가 더 커지면 오히려 연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집게는 가급적이면 더 작은 방향으로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교체를 할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커버 피복을 먼저 반드시 미리 넣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이 작업을 미리 하지 않고 집게를 먼저 연결을 했을 때 나중에 저 피복을 넣기 위해서 다시 또 해체를 해야 되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보조선도 꼼꼼하게 연결해 주도록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보조선인 굳이 연결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어, 혹시나 몰라서 정확하게 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생긴대로 원형 유지 차원에서 연결했습니다 자 나머지 다른 한 선도 똑같이 작업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집게 홀더를 연결하기 전에 손잡이 피부를 먼저 꼭 전선 안쪽으로 끼워 놓고 작업을 하시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두 바닥의 선이 집게가 전부 교체가 됐습니다. 기존의 것보다 살짝 작은 크기로 어, 휴대성도 훨씬 더 좋아졌고요 어려움 없는 간결한 작업입니다 드라이버와 벤치 그 정도만 있으면 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어땠어? 야우리 장인장 뭐사 드려야 될거 아니냐? 아이 그럼요 다섯 개 좋았지?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드려야 될땅이야 아이 그럼요 좋았지? 아니, 아이 그럼요 별이 다섯 개 별이 다섯 개